따뜻한 패딩을 지금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선물해서 따뜻한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희망찬 기분이 듭니다. 세상을 따뜻하게. 아이 더하기.